오늘은 월요일 아침이에요. 저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. 촬영 가기 전에 샵 가는 중인데 너무 차가 막히네요. 엉뜨는 진짜 필수예요 필수. 전 아침에 밥 대신 거의 과일을 먹는 편이에요. 지금 샵에서 머리를 다 하고 차량을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네요. 제가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 제 채널을 봤는데 진짜 너무 일상 그런 브이로그가 없는 거예요. 사람들이 제 그냥 하루 일상 브이로그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찍게 됐어요. 차량 장에 도착했어요. 제 메이크업 박스에요 음. 오빠 어, 브이로그 <웃음> 오늘 촬영할 옷이에요 겨울에 촬영은 이렇게 얇은 거는 안에서 촬영하고, 두꺼운 거는 대부분 야외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. <목소리도> 드디어 촬영이 끝났어요. 와, 촬영 브이로그도 많이 못 찍었어요. 이번에 룩북 촬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룩북에 대한 제 코디를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이제 또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옷을 바잉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하루 정말 기네요. 촬영하기로 했는데 옷을 다 두고 와버렸어요. 그래도. 나머지 찍을 거예요. 잘할수 있지? 응, 음, 해볼게. 어오르 <봐라> <이거. 봐라> 추워. 아차. <아빠, 추워. 봐라> 아니야 박아도 돼. 맞아. 오빠 <웃음> <웃음> 너무 초안. 말도 안 나와. 이 기분 보이나? 안 나. <웃음> 자, 가볼까? 따뜻해. 어디 가죠?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여기는 맛집이래요. 밥 해주는 남자. 음. 아, 너무 왜 이렇게 졸리지, 갑자기? 왜이난 이런 머리 이쁘던데. 반올림, 응? 반올림. 안먹안으 <웃음> <먹고> 이겠지. <웃음> 어디 가지? 운동을 갈 거예요. 운동 가기 전에 카페 와서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운동 갈 거예요 헬스장 가자 짠 저는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거예요 Thank <laughs> you. 엄장 감자게장 먹었다네, 브 근데 그때 모자스고 왔어요. 그래! 브라얼이어서브장 하나랑 고추 좀 주세요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안녕하니 럭키 왜왜왜 안녕히 계세요 그냥 오빠가 사지 아 아쉽지 아, <웃음> 선생 오빠가 <내가> 살라 했는데 <웃음> 내가 살게 이러다가 아니 내가 살려고 했었지 <웃음> <웃음> 젠장. 이제 와서.